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5월의 시작이면서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입니다. 네, 노동자의 지위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인 만큼 주말 동안 충전의 시간을 갖고 기분 좋게 5월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천십이 회 로또 총 판매액 천십구 억 원, 일등 당첨금 이백사십이 억 원으로 열세 분이 당첨돼, 일 인당 십팔억 육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이천이십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팔천팔십일 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 현장 찾아갑니다. 오늘 황금 마이크가 찾아간 곳은 인천 서구의 한 청소년 센터입니다. 오후 세시가 지나면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들은 복권 기금이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 서구 청소년 센터는 2006년 4월 방과후 아카데미를 개관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지원 활동과 전문 체험과 자기 개발 활동 등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이커스 코딩 수업 시간입니다. 3D펜을 이용해서 어, 이런 간단한 장난감을, 헤어인형 장난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딩 수업. 3D펜으로 직접 물건을 만들어 보면서 그 원리를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게 하고요.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방과 후 아카데미 다니니까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귄 것 같고 학교에서 못하는 거랑 집에서 못하는 것도 자주 해봐서 너무 좋아요. 방과 후 아카데미를 다니기 전에는 제가 좀 소극적이었는데 여기를 다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저녁 7시에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 지도하에 스쿨버스를 타고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하게 된답니다. 보권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특별한 나눔을 실천한 분 모셨습니다. 네, 백호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백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울진 삼척 산불 현장에서 이재민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죠? 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실까 봐 아내와 함께 매일 도시락을 100인 분씩 준비해 배달해 드렸습니다. 제 음식을 산골까지 배달해 준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았는데 그분들 덕분에 더 힘내서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대영리라는 산골 동네가 있는데 어르신분들이 다 모여 계신 곳에 제가 직접 음식을 갖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생각나고 하면서 짠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보람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따뜻한 네. 마음 참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공잘 돌아가고 있고요. 첫 번째 행운의 번호부터 알아 봅니다. 36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21번이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행운의 번호 22번. 자, 네 번째 숫자 알아보죠. 행운의 네 번째는 몇 번이 나올까요? 41번입니다. 자 번호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운의 숫자는 34번. 자, 아, 여섯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여섯 번째 숫자는 26번이네요. 2등 보너스 볼 추첨합니다. 32번이네요. 제1 0 1 3회 루프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36번, 21번, 22번, 41번, 34번, 26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32번입니다. 지금까지 178대 황금손 백호현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